네, 아, 야, 케이크. 케을 캐... 내려볼까? 안 돼. 니 컴, 니 컴퓨터에 스카이프 깔리고 싶냐. 아, 위안. <웃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음. 와, 노래 좋다. 아, 안 들어. 음... 잠깐만, 일단 난 그래.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음 캐릭터 이름을 뭘로 하지? 어, 이거 있다, 이거. 음 야, 궁금한 게 있는데. 협동 플레이 에 들어가. 어. 그러면은. 음 플레이를 들어가. 아나왜 이렇게 나가. 어. 초대 코드가 뭐야? 몰라. <웃음> 어차피 몰라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몰라. 내가 호스트 호스팅할게. 응. 호빠, 아 호빠래. 내부석. 시작 오두막이 뭐야?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아 아빠 왔다. 밥 먹어야 된다. 밥 먹고 오라. 거 금방 먹는다, 8분이면 먹어 오케이 아, 밥 준비되는 모르겠다. 동안 캐릭터는 만들어 놔야겠다 이름 어 음. 아, 뭘로 하지? 영어 이름으로 하는 게 낫냐 영어 이름으로 해야지 응 음. 음... 됐다. 농장 이름은 뭘로 하지? 아, 그,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내 이름은, 어, 한국어 되네? 한국어로 어, 한국어 된다. 근데 영어로 하면 간지난다, 이가내 어... <웃음> 이름은 마조히스트 어때? 나는 블루로 할란다 파란네이름 <웃음> 나는 옐로우 해놓고 피부도 노란색 해도 되냐 와우 <웃음> 왜저야 <그런가? 웃음> 잠시만 스폰지밥이다 그거 <웃음> 음. 아 초대 개새끼 초대 코드가 있나보네 응 음. 자금을 공유할까 분리로 할까 공유할까? <웃음> 누구 하나 돈 잘못 쓰면 그때부터 내란이다 어? 일단 만들어볼게 오케이 일단 만들었거든? 어. 초대 코드를 보내줘야 되나봐 어. 디코로 보내봐봐 이거를 아이엠 스팀으로 보내는 게 나을라나? 이건, 이거 초대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줘죠 저희는, 이 게임을. 아, 친구 초대. 어, 어. 있어, 초대 코드. 자. 야, 내 분할로 하면 되지. 응? 아니, 내꺼에 들어와. 내꺼에 어. 들어온게나 바로, 바로 그냥 뜬다. 바로 뜨 응. 친구라서 바로. 바로 뜬다. 역시 스팀이야. 그 맞지 새로운 농부 어야 이거 누르면 혹시 만들어야 되냐 그런 거 같은데? <웃음> 이, 이름 이 박당근 <웃음> 어, 어 각인가 박당. 컬러 농장 아나 박당근 하기 싫다 그러면 내 꼴등한다 이 게임에서 돈 버는 것도 꼴등이겠구만. 핑기핑기 <웃음> <웃음> <웃음> 핑기 놀로 댕겨 된다. 야호~ 어... 일단 자, 이거 우리말고 있는 애 누구 있을까? 그러게 성훈이 있을라나? 성훈이 이런 게임 안 하지 않을까? 성훈이 할라나? 응. 음. 머리 54. 안 돼! 그 머리는 안 돼! <웃음> 어, 어. 내 이름 미스터 밥. 아니, 나, 나 41번도 마음에 안 든다. 사실 모든 번호가 마음에 안 든다. 33, 한다. 32, 31, 30, 29. 근데 빨리 들어와야 돼. 잠깐만. 일단 27번 각이다. 쉣. <웃음> 뭐, 이거, 머리 4번이거 마이크 소만이니가 마이크 소만 됐다. 뭐야. 니왜 여기서 자고 있니? 어 으악, 바지 색깔도 바꿀 수 있다. 안돼50 너는 강제적으로 50으로 바꿔야 될 것이야 나안 하고 싶어요 오0 빨리 들어봐라 약간 바지 색깔은 회색이 제일 낫다 악세사리 응. 뭐 있냐 농장질이나 하고 있으란다 엉기 났네 내가 좋아하는 것 당근 사냥 있다 캐럿 <웃음> 캐럿, <웃음> 캐럿. 아당근이라 써버, 써버렸다 <웃음> 너는 지금 태균이를 모욕했다 <웃음> 당근, 사냥. 오케이. 이름은? 오케이. <웃음> 남의 이름 도영했다. <웃음> 박당근이. <웃음> 으악, 나밥좀 먹고 올게. 오케이. 여보세요? 악. 어, 뭐야, 한글. 소포가 왔어요 파스님 시야 15개 예스 잠깐만 이거 가구 배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됐어 완벽하다 왜왜 밤이야? 너왜 자? 예. <웃음> 일어났어. 아. <웃음> 어. 야, 일어나. 야. 아니요 어디 보자 여기 집안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집이 비대칭이다 여기 역시 딱 맞다 <웃음> TV는 당연히 여기서 봐야지 잠깐만 <웃음> 난다넌 못나간다 넌 못나간다 밭을 일곱시다넌못약약약 은비, 도욕 어이 뭐야? 다, 다 깎아놨네. 어? 만나시겠습니 해변으로 돌아와줘. 오케이. 15, 오케이. 하고, 물부주기물 주기, 물 주기, 오케이. 네개 다섯, 여섯, 오케이. 아, 이거 소리 좀 끄고 싶은데. 설정. 으악, 이상한데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열셋열넷열 다섯 오케이 둘셋넷 다섯 오케이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오케이 좋았습니다 여기 누구 집이야? 우리 집인가? 갑시다 <웃음> 여기 어, 우리 집이야? 가보네꺼져 수익. 가봅시다 음, 뭐야 이거 <웃음> 눈 못나간다 <웃음> 야너 못나가냐 혹시 <웃음> 아, 치웠네 의자를 결국엔 <웃음> 치웠지 난 남의 이름 도용에서 게임하고 있다 지금 가자! 야물다 줘놨다 오케이 물 뿌리기에 물 채우고 야그 해변 찾아가자 낚싯대 받아야지 오케이 같이 가자 파랑아 기다려 니씨 네 이거 다 망가 태워놓고 왔잖아 <웃음> 뭐를 <뭐래>? 배치를 <웃음> 아니 아니 내 집이 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쏠려 있길래 <웃음> 어 <웃음> 그러다 니집 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땅으로 꺼진다 <웃음> 너무한데? 근데 너.. 왜너 헤어스타일이 왜 이래 마이크 솜같이 생겼냐? 그거? 완전 그거잖아 응 <웃음> 어. 밥해요 <헤어. 웃음> <웃음> 가자 밥 아저씨가니 <웃음> 그렇지 밥이다 블루밥 <웃음> 부밥 <웃음> 부밥 <웃음> 그냥 개고리밥 하면 안 돼? 으악! <웃음> 돌 줍지마 나, 나, 나중에 수집 같은 거좀 해서 햇양파 같은 거막 나오던데 수집? 응난 모르지 난 모르어 야 쓰레기통 뒤져도 뭐 나오냐? 이거 해변값 이틀 걸 이럴까? 어, 진다 왜? 여기다, 여기다 이 새끼한테 인사한다 어, 이거 진단이다 어. 아!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쌤 도망가 <웃음> 진달래를 먹여버렸어 <웃음> 성이 <성의> 뺄자다 <짰다. 웃음> 나는 스킵해버렸다 <웃음> 나도 스킵을 하겠다 너한테 용건 따위는 없다 대헌나, 대헌막대를 얻었다 <웃음> <웃음> 낚시해볼래? 낚시해볼래? 나 이거 낚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은비는 지금 박카스가 필요하다. 물었는데, 야, 그,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 자클릭, 자클릭. 자클릭로 그, 맞춰야 맞춰야 돼. 음... 그냥 가운데 있게끔. 어, 도망갔다. 포기다. 포기는 빨라. 아, 맞다. 어, 여기 뭐... 모래사장에 있는 가리비 같은 거좀 줍자, 이거. 아, 야, 그거 던지지 말고. 은비야? 안 돼. 아나 지금, 이 이벤, 인벤토리가 꽉 찼는걸. 아, 내가 그럼 가리비 줄게. 이거 가리비 개 비싸다. 가리비를 주어라 오케이, 게 이거 뭔데? 이런 거, 쓰잘데기요. 나무 300개로 만드는 거. 모닥불. 이건 뭐야, 이거. 똥. 훔쳐갈까? 못 훔친다. <웃음> 선량한 시민이다, 우리는. 너무 선량한 가위이가 당신이 훔쳐가도 모른다고, 이런 거. 당신지 <웃음> <정리> 집까지 <집을> 뽑아서, <웃음> 인벤토리에 넣어가게. 그지 올라갑시다. 가리비 두 개를 주었다. 안녕. 넌 이름이 뭐니? 우리, 어, 엘리엇이다. 안녕. 어, 거지 쉐 아니, 아니, 아 <웃음> 거지 쉐얘 누구지? 쌤인가? 무단.. 무단 침입이다 <웃음> 야 버섯 뽑으면 안되냐 이거 사거리가 아니다 어? 누구 집이아 여기 그건가? 촌장 집이다 무단 집 거다 왁.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낡은 오두막 이 미친놈이 우리 집을 욕했다 죽어줘 웃어줘야 <웃음> 싱크대 훔쳐 저거 <웃음> 아못음쳐집니다 나... 달랐다 어? 날량이 물음표를 찍었어 <웃음> 야 걔를 돈끼로 찍어뿌라 그래. <웃음> <전장>. <웃음> 아... 야 존자 난... <웃음> 우리, <안 웃음> 우리가 우리전장 하는 거야 그치. 얘 이름은 왜 걔야 아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알렉스다 나중에 알렉스한테 끼를 좀 부려야겠는걸 돈 준다고 <웃음> 어차피 내 이름 아니니까 남의 이름 도영이 거야. 아된데 <웃음> 승연이 싫어한다고 분수대 이거 못 예, 뜯어가나? 예 갖고 싶은데 분수대. 어 뜯어 뜯어 가야지, 저런. 뭔데 이거? 놀이터 부스고. 놀이터 가서 놀아야겠다, 나는. 어, 개꿀띠. 아 개꿀 띠. 아 거기서 바람의 칼날 쓰면 막 애들 다다 다 뽑아간다. 예, 이게 바람의, 바람의 칼날. 바람의 칼날. 어 저기 아 바람이 가랄리야 바람이 상처도 <웃음> 로빈이다 으악 바람이 삼처 으악 바람이 <웃음> 삼처 <삼쳐! 웃음> 이리 와 <웃음> 호미맛 좀 봐라 여기 <웃음> 남의 집 거라서 안 되는데 오케이. 좀만 더 올라가 볼래? 지금 벌써 응. 7시 30분인데 우리 뭐한게 있나? 뭐한게 없다 어 여기 여기 목공소데 사람을 내놔라고 사람을 무가 없다 바람의 상처 이... 어? 야 토끼 도아다닌다 여기 바람의 이... 상처 없는데? 야 여기서 뭐캘수 있는 게 없어 뭐지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 어, 저희 뭐야. 텐트 열심히 하십니다 어 일하고 있네 공사를 하다니 우리 집 앞에서 넌큰 났다 어, 어디, 어딨냐?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봐. 내려갈게. 우리 길 이름 면 큰일 난다. 바람에 상처. 어, 이 누구야? 어, 안녕. 담배핀다. 세비스 찬이다. 와이간 지나간다, 저놈. 담배핀다. <웃음> 담배핀다. <웃음> 아니다, 은비를 저런 애한테 맡길 수 없다. 은비 패 썩어 들어간다. <웃음> 썩어. 담배. 가자. <웃음> 이 방이면 이름, 그냥, 니가 그냥, 그냥, 이름 대원했습니다. 약간, 머리 밝은 파랑색 해가지고, 준원했을 거야, 이거. <웃음> 뭐요? 오, 오, 오, 이거 어떡하냐? 와, 이 오이 야, 야, 하지마, 그거. <웃음> 차라리 이 집을 파. 어, 잡하죠. 오늘 게시된 건 없습니다. 미친. 우리 집, 여기인가? 여기 에 이곳이다. 음, 나너그 집에서 자면 안 돼. 조용이 침대 뜯어 갖고 와. 오케이. <웃음> 저 집은 뭔데, 우리 집은 뭔데, 우리 집은 너무 좁다. 야, 이거, 가리비 팔게 가리비 돈 많이 준다, 이거. 굴도, 오케이. 알아서 갖고 오시오. 야 이거 어떻게 냐 그냥 같이 여기서 자자 <웃음> 은비는 잠에 드 봐봐 가리비 진짜 많이 주잖아 50골드 가리 스웩 3일입니다 한 것도 없는 3일이다 응. 음. 음,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야그 스웩은 다 팔아 뿌라 아 비온다 맞다 맨날 이거 시작할 때 3일째면 비오더라 그니까 이거 약간 좀 문제 있습니다 종특입니다 자 나무를 베겠습니다 야, 이거 돌 깨다 보면 화석 같은 거 나오거든 음. 유물 같은 거 나오는데 그거 먹어야겠다 <웃음> 한 5일차쯤까지는 그냥 이질을하고 있어야겠다 아마 올 쯤에 저거 씨앗 다 자랄걸. 일단. 짱돌. 빨리 어, 나무를 키라. 은비는 포켓몬스터에서도, 어, 주웠다. 정동석을 주웠다. 오, 도박하고 온다. 오케이. 그, 그 다음에 거기다 팔면 되지. 응. 아니, 파는 거 아니다. 그거, 그 기증. 어. 은비는 박하스가 필요하다 박하스..어? 뚝당 뚝당 박하스 박당근 말고요 오늘 음. 비 와서 영업 안 하지 않나 근데 맞지 아니 비 오는 날에는 물고기가 더잘 잡히지 야 이거 씨앗 모음 한번 심어볼까? 씨앗? 응 나쁘셨네 심어봅시다 뭐가 나올까요? 아니면 채집하고 올까? 이뒤 박스는 뭐 있냐? 내꺼. 어, 야, 이거, 이거 수액 다 팔아보자. 수액 어때, 안 써? 어, 어 뭐, 쓸데가 없더라. 어차피 그거 나온 배면 나오는데. 음. 낚시하고 싶은 거야? <웃음> 낚시. 전자한테 낚시할래. 아, 그럴까. <웃음> 으악, 으악. 예? 내가 잡히는 거 아니다. 은비가 잡힌다. 그, 맞지. 뭐야. 너가 없어. 어, 나, 나 옆에 왔어. 옆 칸. 오른쪽으로 와봐. 바람이 상처 달리러 왔다. 버스, 나... 버스 타는데. 잠깐만. 야, 이거 풀봤스 아, 위쪽으로 가야 됐구나. 우리 집. 버스 타는데면 여기야 이거. 어나나나 아, 나, 나 다시 우리 집 앞이다. 위로 올라갈라고. 이 바람 파랑, 아, 그 파랑 친구. 아어 그래 그쪽 거기 갈라고. 거기에서 바람의 상처를 좀 날려라. 기멸의 어? 칼날을 좀몇번 날려주면. 난그 칼이 없다. 낫으로 해야 된다. 효과는 똥이라다. 키멜리칼렛 어? 노인 아뇨 아, 아, 아, 아. 숙자다 와이번의 눈물 아. 숙자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막 하는데 텐트 아니가? 어 안녕 야 이거 훔쳐가자 이거 닭, 닭, 곡탱이를 이겼다 그는 꺼지지 않아 모, 모닥불이 이겼다 그 불은 꺼지지 않아 바람의 상처 한 맞아 볼테야 나한테 나는 강태공이라서 <웃음> <웃음> 아니 니가 풀을 다 뱉는데 어? 풀 없던데? 어? 원래 풀이 있는데 여기 어디들?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서 밑으로 좀 내려와볼게 지도보면서 어 여기있다 이걸 찾네 낚시다 낚시의 재민 개멸의 칼 으악 내가 호미로 흔들면 얘네들이 자기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조용히 아이템이 된다. 자기 분수 잠겨있습니다. 번나무배야겠다 이거. 배어진다. 안 베어진다. 안 된다 탈진할것 같대. 뭘 했길래 도대체? 낚시. 낚시 한 번으로 가는, 대헌, 파랑이. 긴 파랑이다, 내 이름. <웃음> 어. <웃음> 어. 나 피곤한데, 자러 가야겠다. 이제 오후 1시 20분인데. 낮잠은, 낮잠은 늘 필요하다. 우비 병들어서 눕는 거 아이가? <웃음> 허약체질이구나. 아이다연 세다. 어, 그 우주가야 셋이다, 셋신다 어. 이거. 아이다얘 전용기 에어록 있어서 나한테 빛다이 나무 것도 아니다. 제... 어, 당근이 필요합니다. 으악! 꼴등해라고, 우리 보고. 나무를 아, 다 배워보자, 네. 그냥, 이거. 당근이 필요합니다. 이거 채집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그 그럼 꼬리... 막 묘, 묘목 나오고 그러거든. 음 야! 아이템이 옆부으로 넘어가서 안 먹어진다 빨리 은비 레쿠자로 변해야지 야. 그러지만 메가 레쿠자 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얘는 예. 야이 화분 하나 떼서 팔아볼래? <웃음> 아니 나 몰라 너무.. 너무 반대 데돈안 주면 우리 큰일 난다 나 일단.. 일단 다 들었다 와. 다, 다 판다 나, 이, 위, 쪽으로한 번만 더 탐사해보자. 뭐야, 이거 안, 안 벌어진다. 막, 양파 뽑고도 해야 되는데. 하자, 난 너무 피곤해서 잘게. 오케이. 쉬십시오. 솔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야, 지금, 3, 3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아, 어, 한, 100만 치우고 나갈게.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오십사, 으악! 오. <웃음> 방금 선 <손> 넘었다. 어허 <웃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육통이 하점점점 거리는데. <웃음> 그럴 수 있다. <웃음> 어, 잠깐만. 아, 뭐하는 짓거리야. <웃음> <웃음> 지금 너는 선을 <사람을> 넘었다. <웃음> 대트리스 <그만>. 중이다. <웃음> 가만히 거기 살아, 임마. <웃음> 대트리스 중이다. <웃음> 우리 집은 이런 거 필요 없다. <웃음> 우리 집도 필요 없다, 그런 거. <웃음> 다시 왜, 뻗는다왜 너네 집만 크고 멋지냐? 우리 집으로 오든가, 그러네. 우리 집은 <웃음> 하늘이 진짜 으악. 도끼를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나 아이템 좀 줍고 있을게 응. 나무 82개 할 일이 없다 야, 네집 가구 없어졌다. 어? 니집 네 가구 없어졌는데. 그, 그 우리 집에 왜 <웃음> 가구가 많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가구가 많야난 모르겠다. 네 우리 집에 못뭐 들어온다, 이제. 우리 집 들어와봐, 임마. 우리 집 들어와봐, 임마. 바로 찾으러 온다. <웃음> 우리 집, 우리 집, 도보락이좀 쎄다. <웃음> 못 들어간다. 왜 <웃음> 이렇게.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으악, <웃음> 내, 내 매트, 내 빨매트 돌려줘. 악 <웃음> 이게 뭐냐고, 이거. 완전 미로인데. 얘, 얘, PC방으로 만드 만들, 미로를 만들까, 그냥. 그럴까? 그럴까? 대장도갈수 <웃음> 이상... 없어 보이 아.. 아 여기라고..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기로 <웃음> 먼저 가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웃음> 그 다음에 어? <웃음> 어? 아니다 여기가 종착점이 돼야 된다 어? <웃음> 이미 <웃음> 그러면 지나갈 수 없어 <웃음> <웃음> 음. 이게 그거지. 깨볼 테면 깨봐. 야, 비켜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쪽 아니야. <웃음> 이렇게 뒤로 돌아가야지. 어우. <웃음> 아, 이거 아닌데. 아, 요, 야, 요쪽 부분을 요렇게, 요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요렇게 놔두고. 아닌데 아야 이거 장, 장, 장롱을 장 요쪽으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웃음> 더 있다 어어 어, 좋은데 좋은데 아아 아, 근데 요거를 잠깐만 여기로 빼고 이거 장롱은 왜안 빼지냐 일단 장롱 뭔데 <웃음> 어 여기 여기 아기다아 안된다 안된다 아 요, <웃음> 너는 빠져나갈 수 없어. 우리 집은 못 나간다. 넌 나갈 수 없어. <웃음> 우리 집 뭐야, 이게. <웃음> 이게 집이라 할수 있는 것인가? 예. 아, 누울 수 없다. 집은 맞지. 뭐야, <웃음> 여기 나가시는데? 잠깐만, 테이블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 못 들어가. 의자를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가 요쪽으로 해가지고, <웃음> 어, 어어어 요... 괜찮다, 이거. 너는, 나, 나보 하루 종일 잠만 자라고? <웃음>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침대로 못 들어간다는 건, 은비 오, 됐다, 야, 완벽하다. 야, 오후 10시 반인데, 잠깐, 잡시다 은비는 잠을 오, 잤습니다. 71. 와, 개 많이 들어왔다. 305원이나 들어왔네. 봄의 음. 4일째. 귀화라. 어? <웃음> 우리 집 요렇게 나가, 나가지는데. <웃음> 굳이 이렇게 나와야 되나? 당연하지 어 아, 아, 이거 하나 더 있다 뭔데? 우리, 우리 집 와봐 들고 갑시다 <웃음> 미로 하우스 일단 물부터 넣어라 오케이 됐다 우리 집 완성 왔다 <웃음> 어제 근데 비 많이 와서 상관 없지 않나? 하루에 한번 시켜야 된다 니가 마른다 방금 거의 물 먹는다 아마 물을 풀어 가야 된다 여기 밑에 온못 있던데 여기 밑에? 여기 오늘부터 넌 일회용 낚시터다. 와 거기 낚시던져 봤는데 안 되더라.